적의 거친 기세를 이용해 적을 제압하려 하느니 바다 위의 성이라니 가당치도 않는. 영감은 대체 어찌 싸우려 하십니까 조우센 세바스와나사레를 대하리 마시오 복가이 샤치오크와 복가이 후왕 오토리노주카네바나랑 지금 우리에겐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